안녕하세요. 번지 마스터, 번지 다이어트 마스터, 오마이 oh 갓!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어, 난 절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어, 제발. 나가주세요. B, 넌 아니야. X. 어, 물만 마셔도 살 찐다고, 어, 우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를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망해보신 분들. 어, 혹은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말만 하고 어, 입맛 터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 그 피는 되고 살은 빠지는 다이어트 이야기 너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정신개조 다이어트 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이어트의 정답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네 다이어트의 정답이 사실은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정말로 수많은 다이어트법이 있거든요 그런 다이어트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사람들 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어, 이런 다이어트법, 뭐, 뭐 디톡스가 되었건 뭐 저희가 한약을 쓰는 그런 다이어트들 그 다음에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 음식물 종류들 제한하는 거, 뭐 운동요법 이런 것들이 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자기가 어,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어 정말로 정답이고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빠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어, 그거는 정말 겪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 다이어트라는 말에 어 사실은 정답이 숨어져 있어요. 어. 네, 우리 이제 배우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몇번안 계셔서 어, 대답 잘해 주십시오. 다이어트, D-I-E-T죠. 다이어트의 사전적 정의. 어, 혹시 뭔지 아세요? 자 다이어트에 대한 사전적 정의. 네, 아시는 분들께 선물을 안 드려요. 어, 아시는 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 아직 답이 없으신 걸로 봐서 어, 네이버를 찾아보신다 보다. 구글를 찾아보신다던가? 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이어트라는 말, 어, 우리가 그냥 흔히 체중을 줄이는 것, 어, 살을 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은 사실은 식이요법이라는 뜻이에요. 식습관, 그 개인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식사 방법들이라는 그 뜻이 사전에 나와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 얘기가 조금 더 변형이 된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체중감량을 다이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가 식습관이란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은 사실 안 해보셨죠. 어, 제가 이제 몇년 전에 그 다이어트 클리닉을 네, 네이버 찾다 걸리셨습니까? 예. 뭐 사전을 어떻게 가지고 와. 어, 찾으면다 있죠. 근데 그 제가 어 다이어트 클리닉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게 이제 한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제가 어 살빼면서부터네 어 지금 뭐 지금 여기는 이제 네. 없습니다만 어제 옆에 원래 어 이렇게 큰 저의 동생 어 동생인데 형처럼 보이는 동생 어 제가 110kg일 때그 찍었던 사진으로 이제 전신 그 등신대를 만들었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모종의 이유로 어, 살을 빼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 클리닉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전문화 시켜서 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들을 뭐 고민도 많이 하고 어, 논문도 찾아보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 어,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다이어트라는 용어로 해외 논문에서는 사실은 검색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라고 알고 있는데 어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어,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들이 쓰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쓰는 그 용어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웨이트로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치면 그냥 체중 감량법 어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지금은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제 다이어트라고 구글링을 하면 그 체중 감량하고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어, 정말 몇년전만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쓰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해외까지 퍼져서 어, 그 사람들도 같이 쓰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그 다이어트 어,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운동을 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말이 식이요법인데 여기서 운동을 왜 붙여야 되지? 네, 그런 음, 생각이죠. 아무튼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이 사실은 음, 베이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트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그런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게 가, 당연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이요법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정말로 내 일생을 두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식이요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 그렇게 해야지 어, 그나마 여유가 적죠. 어,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어, 마지막. 10화에서 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요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이어트의 시작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풀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요요에 대해서는 어, 다이어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흔히 어, 체중 감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후로 어, 체중 유지를 위해서 어, 노력을 할 건지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얘기들은 이제 그런 어떤 체중관리 체중감량을 하기 위한 어떤 요령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다이어트의 정답이 정해져 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네, 우리 누구나 알고 있고, 어, 그런 얘기 나도 하겠어. 어,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아시는 분,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다이어트의 정답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만 덜 먹고 좀더 움직이면 돼요. 완전 쉽죠? 쉽죠?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고 정말로 교과서적인 얘기고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하면 다될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 하는데 뭐좀 빼는 것 같다가 금방 망하고 또뭐 어, 요요고 음, 한 3kg 뺐다고 생각하는데 놓고 어, 보니까 5kg가 다시 쪄있고 음, 저는 왜 이러나요? 제 인생에서 이제 어, 더 이상 날친이로는 살수 없나요? 뭐 이런 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 이제 어제 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이어트가 왜 어렵다고? 네가 하니까. 어,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내가 하니까 왜 그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어렵냐?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라는 것은 식습관이고 그런 식습관이라는 의미는 평생을 두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일시적으로 어, 체중을 줄이는 그 방법들만 선택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감량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열심히 또안 하죠. 어, 열심히 안 하죠. 네. 네, 어, 열심히 한석하지만 열심히 안 하지만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놓고 먹기 시작하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음, 내가 하는 다이어트는 음,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다이어트의 정답이다. 어, 그러고 이게 덜 먹는 것, 그러고 더 움직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이어트 방법들이 사실은 이 카테고리 내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어, 뭐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톡스 요법들, 알고 계신 것들 한번 쭉 올려보세요. 뭐 디톡스 요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로리 제한하는 거 어, 어, 칼로리가 뭐 우리가 뭐기초세사이 얼마니 어, 칼로리를 얼마를 제한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성인 남성 기준으로 뭐 2200kcal인가 그럴 거예요. 식이 제한을.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지 마라일권장 칼로리니까 어, 그러면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어그 그러니까 기본 제한 칼로리가 아마 1200kcal 정도가 될거예요어 그게 이제 뭐 저칼로리 그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800kcal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칼로리를 제한을 하는 것, 혹은 또 흔히 알고 있는 얘기죠. 어,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도 먹으면 살찌죠. 최근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시기가 나오면서 지방에 대한 그 두려움은 조금 없애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치킨 먹으면서 안 찔릴 수 없는 게그 지방은 살이 잘 쪄요.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잘 바뀌어요. 이래서 나는 맨날 살찐다 그러면 은전빵 먹고 살쪘어요. 치킨 먹고 살쪘어요. 피자 먹고 잘 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식사 종류들을 제한을 하는 다이어트법 음, 이런 종류들이 어, 사실은 덜 먹는 방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몸에 흡수가 되고 있는 칼로리 량을 줄여, 줄여서 어, 체중을 줄이는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식이요법들 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일이 일식 그 다음에 어, 또몇년 전에도 유행을 했었죠. 간헐적 어, 단식법. 간헐적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두 끼를 먹고 그 식사식사 식사 사이에 공복시간을 어, 16시간 음, 정도 두는 그런 다이어트법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방법들도 좋고 결국은 어, 식사 횟수에 대한 제한. 어, 이것도 결, 어, 덜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먹고 살찌시는 분들, 네 지금 댓글에 라면먹고 저는 살이 쪘어요 라고 하는데 라면먹고 살찐 사람 정말 라면먹고 살찐는 지지. 어 젓가락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라면 먹고 살찔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있죠 라면을 먹었냐, 라면만 먹었니, 혹은 거기다 밥까지 같이 말아 먹었니, 어, 김밥 한 줄을 더 먹었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하는 그 한약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어쨌든 보면 이제 전반적인 식사량을 어, 줄여내자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그니까, 한약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도, 양력도 마찬가지로 의약계열들이죠. 그니까,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식사량을 줄이는, 음, 그런 방법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음, 덜 먹는 방법 중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 가는 것들이 뭐냐면, 그, 그니까, 먹는 거는 사실은 그대로, 어, 먹는데, 흡수가 안 되게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몸에서 봤을 었 때는 이제 덜 먹는 방법으로 어,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흡수 저해제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걸 좀뭐 빨리 배출이 되게 한다든 그런 여러가지 건강식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르시니아가 됐건 뭐 이런 어, 종류들 그 다음에 녹차 먹으면 살이 덜 쪄요 하는 그런 것들도 어, 흡수가 덜 돼서 배출이 빨리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크게 보면 얘들도 어, 덜 먹고 빼는 방법입니다. 예, 어, 저약 먹고 7kg 뺀게 아니고요, 어, 약 먹고 지금까지 뺀게2 9 k g 예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81kg를 찍었거든요. 음, 110kg에서 81kg니까 어, 결과적으로 29kg 뺐습니다. 네, 저희 큰애 몸무게가 약한 30kg 정도 됐는데걔 어, 하나 덜어냈네요. 예, 자 지금 네 댓글 17kg 뺐다고 얘기하신 분, 네, 더 빼세요. 아직 남았어요. 더 빼야 돼. 어. 자 그리고 어, 이런 이제 그 식이요법하고 관련된 그 얘기들이 어, 이제 덜 먹는 방법을 주로 제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 요법들이죠. 그래서 뭐 크로스핏이다, 뭐 자전거를 산다뭐 이런 이제 아니 웨이트를 하거나. 지금 요즘 제가 또 배우고 있는 필라테스 이런 것들도 어, 활동량을 늘려서 소모량을 늘리는 음,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는 그런 방법에 해당을 하고요. 어, 네, 17kg 어, 네, 안됩니다. 오늘 정말 1년 동안 31kg를 빼신 분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딴 사람이 되있더라고요. 그래. 네, 아무튼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어 시간을 내서 다이어트를 아 저기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쓸 수도 있고 어 그게 아니면 자어그 일상생활에서 어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체중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또 방법 뭐 에너지 소모량그러니까더 움직이는 방법에 해당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 정류장 한정거장 걸어다니기 어 내지는 음 뭐죠? 뭐, 계단 오르내리기. 어, 이런 것들. 어, 그렇게 할수 있고, 아니면 뭐, 사무실 가만히 있는데 뭐, 어, 운동을 한다. 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한다.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음, 제가 이제 6년 전에, 감량할 때. 어, 그때 그, 저희 집하고 이제 한의원하고 거리가 한 4km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걸으면 뭐, 한 50분 심어 걸리고 이러면 이제 거의 1시간까지 걸렸는데, 처음에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쨌든 뭐 저도 한약도 먹고 뭐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어아 나는 맨날 걸어보겠어 어 그렇게 했는데 네 길게 안 가네요. 어 그때 1월 달이었거든요. 춥기도 춥고 <웃음> 힘들고 네 심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안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옛날에 살 많이 찔때 어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때 이제 그 네만연 하기 전이기는 했었는데요 차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어, 승용차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확 많이 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물론 그 전에도 안 날씬했어요. 네, 네 지금 많이 훌쭉해졌습니다. 어 이제 얼굴이 안돼 보여서 구만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죠. 예 누구지? 어. 어, 어쨌든 그렇게 어, 저도 이제 너무 안 움직여서 내가 살이 쪘나 싶어가지고 음, 그때 이제 어떻게든 활동량을 늘려보려고 어, 그렇게 이제 뭐한 4km 정도 되는 어, 거리를 이제 걸어다니고 했었는데 었 어, 많이들 해보시죠 그렇게 뭐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거 참 재미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네, 저도 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잘 빠졌냐, 덜 빠졌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어 네. 음, 그리고, 아, 더 움직이는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흔히 하는 게, 어, 그, 약물로, 어 한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마. 어, 니네 몸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살이 쏙 빠져. 어 그런 얘기. 아니면은, 그런 이제 대사류를 높이는, 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옛날에 뭐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법, 이런 이런 이런 뭐 A 다이어트법, B 다이어트법, C 다이어트법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전부 다 한번 분류를 해서 얘네는 어떤 다이어트법인지, 그 다음에 뭐 효율은 어떤지, 뭐 말하자면 비용은 또 얼마나 되는지, 예, 뭐, 돈을 안 쓰고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돈을 써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먹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어, 살밴드또 돈을 써야 돼 굉장히 딜레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분류를 해서 어,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가장 경제적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어, 포기했어요 바빠가지고 네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니까 음, 그 언제죠 그 저번에 예, 고민되면 돈써야돼요그리고그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한다니까. 어, 돈 아까운데, 돈이 아까운데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혼나야됩니다. 연락주세요, 저한테. 자절할 어, 테니까. 어, 그래, 그 전에 이제 지난, 작년이었죠. 그 보구지에서 이제 그 칼럼이나 이런 것들 쓰는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질의가 와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원시인 다이어트인가요? 구석기 다이어트인가? 이름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팔레오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제 도정된 그런 어떤 가공 식품들의 문제, 그다음에 어 이런 뭐뭐 어뭐 아니면 이제 그 종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빼고 정말 옛날 사람들이 먹었던 그 방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뭐 쌀밥을 먹는다고 하면. 어,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겠다, 뭐 고기 같은 경우에도 간을 하지 않고 먹고, 뭐 어, 생야채 먹고, 과일 먹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더 먹는 방법일지, 덜 먹는 방법일지, 아, 죄송합니다. 어, 덜 먹는 방법일지, 아니면 더 움직이는 방법일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저거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원시인들이 정말로 살이 안 찼을까요? 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다이어트 법들에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어, 구석기인들은 살이 안 찼을 것이다 이제 이게 제이 전제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유전자 조작이죠 유전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찌는 비만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유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 중에 살, 안 찌는 유전자, 살찌는 유전자 뭐 따로, 어 네, 뚱뚱이 원신, 있을 수 있죠. 어 살, 안 찌는 그런 유전자를 개발을 시킨다? 혹은, 에너지 소모를 많이 늘리는 유전자를 개발을 시켜? 혹은, 살찌는 유전자를 이제 억제를 시켜? 이제 이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저런 거죠. 진짜로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알약 하나만 먹었더니, 살이 안 쪄? 완전 좋죠. 꿈의 세계예요.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어, 살을 안 찌게 만드는 양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음, 얘기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 심리예요. 심리. 네. 그니까더 먹는 방법도 좋고더 움직이는 덜 먹는 방법도 좋고 더 움직이는 방법도 좋은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살찌는 사람들 사실은 살찌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일단 먹어. 아니 물론 이제 그 살찔 때 원인 알죠.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그 많이 먹는 거 보고 많이 먹는. 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아 나는 살이 찌니까 다음에 좀덜 먹어야 돼, 더 움직여야 돼 이게 아니고요. 아 살쪘네. 이제 망했네. 에이씨, 망했는데 또 먹어야지? 이러고 또 먹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 살이 찌든지 말든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살찔때 그랬어요. 그, 지금은 뭐, 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뭐 하고, 음 하는데, 어 정말 다이어트 하기 전에, 어 그때는, 그, 코스코 가면, 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코스코 가면, 그, 소모루 빵인데 안에 크림 되게 많이 들어있어. 는 근데 그거를 한 개씩 따로는 안 팔고 열두 개를 한 세트로 팔거든요. 어 그거를 매일 밤마다 두 개씩 먹었어요. 네 맛있잖아요. 어 그러고서 자는 거죠. 예. 아 그렇게 해서 잘 쪄요. 어네 케익도 좋고 음, 좋습니다. 어 아, 그래서 그 사람 심리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법들이 다 어, 좋은 좋은 방법들이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그 방법들, 어, 예를 들어 절식을 하겠어, 뭘 하겠어, 뭐 금식을 하겠어, 탄수화물을 안 먹겠어. 지금도 보면은 케이크를 안 먹겠어, 어, 치킨도 뭐안 먹을 거야, 피자도 안 먹을 거야, 뭐안 먹을 거야. 안 먹을 음식들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어, 그런 음식들을 안 먹고 좋아요. 감량하는 동안에는 잘 살아요. 열심히 하죠. 의지를 가지고 길게 안 가요. 보통 한달한달 한달 정도 하면 진짜 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게 무너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뭐 뭐 약속 때문에 그렇든 뭐 약속 뭐 아니면 이제 가족들 모임 뭐어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생리 때 그렇게 이제 식욕이 느는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절식요법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큰 보상증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잘 줄어드는 게 맞지만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직접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 심리들,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 혹은 이제 다이어트할 때그 무너지는 그 심리 패턴들, 어, 그런 운동도 마찬가지죠. 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어,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런가요? 어, 그 초기 감량할 때 어,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안 먹어야 돼, 뭐안 먹어야 돼. 제가 옛날에 이제 뭐 미스커피 이런 것들도 좋아해가지고 미스커피 때문에 살쪘나 싶어서 미스커피 다 끊고 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뭐 걷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어, 자기 학대를 해야지만 살이 빠지냐. 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음, 그런 것 때문에도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기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자기 학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학대들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데, 어, 성공을 했더니 또 요요가 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웃음>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이 되다가 보면, 결국은, 아, 난 이번 생에는 망했나봐. 어, 내 세에서는 제발 살라지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제답 아시죠? 안 된다, 그렇게. 어, 다시 태어나도 평균 낮죠. 그러니 어, 그런 거 말고 어, 우리가 이생에서 조금 더 예쁘게 사는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음,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얼마나 더 먹을 거냐, 얼마나 덜, 뭐덜 먹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적정량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 결국은 내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빵만 먹은 날이 있었어요. 어, 빵만 먹은 날에 오히려 체중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다이어트를 보는 그 본체 다이어트를 이제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옆에서 보는 분들은 어, 저 집단 굉장히 신기한 집단이에요. 사실은 먹지 말라는 것도 없고 남들이 살찐다고 하는 것도 먹고 싶으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도 네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운동을 한다고 좋아요 하지 않으면 어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만 어, 옆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켜봐 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빵 먹고 살찐다 뭐 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음식들이 정말로 살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빵 먹고 살찌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밥 먹고 먹어서. 어. 그러니까 빵만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먹을 거 먹고 빵도 또 먹고 어, 이러면서 살찌는데, 음, 그러면서 빵 먹고 살찐다고 울죠. 네. 그 어쨌든 그 자기 기준의 어떤 식사가 어, 만들어져야 된다해서 저는 칼로리는 좀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이거. 어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죠. 야 이거 요거, 요거는 이거 이 소품 준비해서 소품 OX. 아네 어, 맞는지 틀린지 어 고자리에서 그 답을 드리죠. 최근에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일반 우유하고요 저지방 우유하고 어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두 가지가 있어요. 음그 중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보통은 보통은 뭐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어 아니면 요, 여기서 또 반잔 하나 있지 어, 많이 먹는 거요. 어, 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네 좋습니다. 어, 제가 원하는 대답 나왔어. 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저지방 우유예요. 맞습니다. 그 칼로리 개념으로 봤었을 때 저지방 우유가 어, 200ml 그 우리 저기 우유 한팩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80에서 85kcal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반 우유라고 보통 통칭하는 애들은 120에서 130kcal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칼로리 높은 것들에서 지방을 빼서 이제 저지방 우유를 만들죠. 근데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그 저지방 우유를 먹는 집단들, 그 다음에 일반 우유를 먹는 그 아이들 집단들을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오히려 저지방 우유 먹는 애들이 살이 더잘 찌더라. 일반 우유 먹는 애들이 살이 덜 쪘어.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거 왜 그래? 네. 네. 어쨌든, 네, 여기 써먹을라니, 써먹을 셰리였는데. 어쨌든 저지방 우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지방 우유가 맞는데, 어, 결과적으로 살찌는 음식이 된 거는 사실은 일반 우유였어. 저지방 우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 네. 어, 굳이 챙겨 먹을 필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우유, 에이, 뭐 네, 저지방 우유를 제가 비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지방 우유가 사실 맛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기름기가 빠졌으니까 치킨도 닭가슴살보다 기름 질질 흐르는 그런 껍데기류 쪽이 더 맛있고 같이 먹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맛있거든요. 근데 네, 어, 저지방 우유를 먹다가 보니까 그 충족이 안 되는 어떤 만족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지방으로 먹는 그 군들이 아마 체중이 더 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라고 한다, 뭐다 한다, 어, 그냥 보통들 알고 있는 그, 어,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식이 사실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어, 아, 중간에 말씀드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심리요. 네. 그 심리에 맞춰서 음, 뭔가 식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운동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내가 할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돼서 또 다른, 어 현상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맛있게 먹자. 니 기왕이면. 음, 다만, 어, 그거를 좀덜 먹어보자는 거. 네. 그래서 다이어트의 정답, 음, 뭐, 거의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 덜 먹고, 더 움직이기. 이건 완전 정답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어,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네. 아직 이런 이제 그 음식들에 대해서 어, 좀그 어, 감각들 이런 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얘기기도 한데 피자를 먹던 치킨을 먹던 음, 아니면 은제 다이어트 일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은 제가 거의 1년 이상 매일 아침에 에이스 크래커를 먹는다 어, 라고 아는데 오! 가져와! 가져와! 자! 자 방송사고 아니구요! <웃음> 가져왔어요. 어, 요새 그 투뿌라썬을 트리이 하길래 어, 쟁여놨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네, 알죠? 어, 아침에 제가 먹는 에이스크래가 이거 한통 다 먹거든요. 네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이런 거 먹으면 완전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저는 살이 빠지거든요 음 미스코피도 뭐한두잔세잔어 어, 이렇게 먹는데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난왜 빠지냐고 이상하죠 그걸 먹고 찌는 사람도 있고 먹어더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상하지 않은 게 자기 기준 그 다이어트법 자기 기준의 식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무엇을 먹던지 간에 사실은 내 살만 빠지면 돼요. 난 에이스 크래커 먹는데 내 살이 빠져? 그러면 은 이거는 나한테는 내 다이어트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믹스커피로 먹는데 살이 빠져? 그러면 그건 정답. 치킨을 먹는데 살이 빠져요. 네. 그래도 괜찮다예요. 다만 그걸 얼마나 먹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어, 제발 좀딱두 음. 가지만 하시죠. 어, 배부른 고만 먹고요. 제발전 음, 배부른데 진짜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아까워서 구역구역 먹어요. 어,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살찐다고 좀 울지 말고. 그리고 어, 배가 안 고프면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제발 좀 드시지 말고요. 어, 그리고 밥상 앞에서 좀 진상도 돼보고 어, 그리고 살안 찌는 애들한테 똑같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애들한테, 애들, 애들. 어 부러하고 워 욕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되면 돼. 어, 그래서 뭘 하든지간에 남은 맞으면 돼. 어 그렇게 갑니다. 네. 어 이만큼 드시면 어, 진심 망합니다. 예 내일 아침 따라 하 큰일 납니다. 어 아직 저만큼 먹는 분은 못 봤습니다. 보통 이제 드시면 그 소포장 있거든요. 그 소포장 한개뭐한개 뭐, 드시는 분들 잘 없고. 뭐두개 어, 아니면 세개 어, 요렇게까지 드시는 분들은 제가 봤는데, 뭐 그분들 어, 살안 찌더만요. 근데 진짜 어, 제가 깜짝 놀란 분이 에이스 크래커를 누텔라에 찍어 먹던데? <웃음>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나보다 고수야. 어, 네, 근데 그분도 음,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살이 안찌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음, 우리 이제 시청자의 시청자 의견을 제가 어, 늘 음, 반영을 합니다. 어, 오늘 또 가운을 안 입은 이유가 어떤 분께서 어, 가운보다 가디건이 낫지 않냐라고 하시길래 네, 그러고 제 냈다 그냥 바꿔 바로 바꿔버렸고요. 어, 그다음에 요거 요, 보시죠. 네, 이거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써 만드셨는데 음, 매직으로 쓴 거보다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아얘그고 예, 빨리 바꿨어요. 네, 그러고 마지막에. 어, 오늘 한 얘기들을, 멘트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 예, 그러고 또 만들었습니다. 자, 다이어트 정답이에요. 예. 이게 뭐냐고? 어, 이거예요.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거. 음.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답이 없어요. 뭐, 얼마나 덜 먹어야 돼? 어, 얼마나 더 움직여야 돼? 여기서부터 답이 없어가지고 사실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다이어트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얘기하죠. 어, 근데 우리의 정답, 뭐냐고? 이거, 이거, 이거. 뭘 먹든지 어, 나만 빠지면 돼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될지 이런 음식은 나한테 얼마나 먹어야 돼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건 아니야 어 그렇게 그리고 뭐 지금 운동실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운동도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운동 강박이 있는 분들도, 어, 저랑 이제 감량하시면서그 운동 강박 좀 내려놓고, 시간 좀 줄이고, 뭐 이런 제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만, 어, 뭐든지 이제 강박 현상이 사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네. 그니까, 다이어트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예뻐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여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좀 벗어나는 어떤 방법이 없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는 결론들은 사실 음, 그런 쪽은 우리 좀 재밌게 살자고요. 네. 그리고 즐겁게 어, 자기 체중 관리하고 어, 즐겁게 사는 거. 네,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어, 뭘 먹든 나만 빠지는데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이어트의 정답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어떤 총론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 다음 주부터는 강론이죠 이제 요령들을 어,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꿀팁이라고 할까? 네, 그런 얘기들 음, 그런 얘기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어,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식탐이냐? 식욕이냐? 네, 이거 굉장한 난제입니다.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먹고 있는 게 식탐 때문에 먹고 있는 걸까? 식욕 때문에 먹고 있는 걸까? 음, 자꾸 먹으면서 나는 식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죠. 하지만 식탐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진짜 배고픈 거 하고 가짜 배고픈 거 하고, 이게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 어, 이런 얘기들을 어,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주에 꼭 와. 알았지?